되는지? 솔로 솔로 제니 솔로. 여기 허브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예 스톱. 여기는 저렇지 없어. 단체인데. 언제부 단체. 아니 아니 이거. 약간. 뭐해? 아 이건. 갑자기 솔로 부르아 이건 춤 별로 없어. 야, 스피커 좀 스피커 큰거 없어? 아 o pick up some. I'm g o i n 내가 <웃음> 줄게. 아 c k up some. I'm going t 거 pick up 뭐 t m i 인가 t 제가 아, 민망아다어민망해어 갑자기. 야어기서춤 b 에 민망해 이제 출어야 될까? 아 이건 춤이 없어. 이건 춤이 없고. 신기하다. 춤 있는 건 뭐야?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하지? 사인은 춤만. 지 사인은. 사인. 이거 하면 뭐, 뭐 주나요? 너의 개인 영상에 나갈 거야. 그래? 안돼 안 안돼. 몇 살까지 할 거야? <웃음> 나 아이돌 할 때까지. 나 아이돌 할 때까지. <웃음> 아이돌 할 때까지 꼬야. <웃음> <웃음> <웃음> 아 내가 춤못출땐못 하지 않을까? 좋은 아빠 되겠다. 걸그그아네아 아, 이게 <웃음> 시 <시키니까> 어, <약간 웃음> 민망하네. 이거 아사이아이 민망해 민망민망기데아아 아니야 야, 아 너만 된 공간인데 좀막내서 원래 주인공이 분위기 띄 하는 거 아 진짜, 진짜. 원래 주인, 아, 뮤비 주인공인데 좋해봐 뮤비 아니야 옛날에 진짜. 명수가 다 했어 엄마 <웃음> 그래? 아, 공연장 노래 나 오늘은 안 되겠어 하루도 더나 오! 난 내게 꿈을 내는 게 없어 춤췄다 하나도 강나 마! 어 내가 막 아니 대어 진짜 이렇게 시키 뭔가 민망해 내몸에우어 나와야 되는데 우려나게어봐뭘우어나와형사이 춤추지 아 내가 어떻게 형 보면 알잖아. 몰라? 몰라. 형은 알아? 어떻게 알아? 형은.. 누라안 나오면 노래 듣질 않아. 망해 아, 민망해 민망해, 민망해. 아, 들어봐, 슬, 슬, 슬, 슬. 드라마 하더니 이게 배우 병에 대한 은병엠 c 하더니 아유 너무한다. 드라마하고 드어 하더니 은혜병. 아니야 그런 건 없어. 그럼 그럼 여인병 없어? 진짜 난 똑같아. 그쵸 여러분? 똑같은 세상이. 똑같죠, 이제 게리. 똑같아 나는. 맞죠? 봐. 지금 뭐, 지금 뒤고 뭐, 계신 뭐, 뭐, 거 지금 그래. 팔아 부싸고 지금. 그 때문에 카메라 켜가지고 다스텝다 나갔잖아. 진짜 백스테이지 다 비어있네 저기. 백스테이지. 아니 환호성이 없잖아. 해줄게. 해줄게. 리액션? 어. 나 그럼 진짜 춤춰? 어, 자, 저의 미니스타안녕세요 미니스타를 있더라 미니스타를 받아미 스피커, 스피커? 네, 아, 그래. 스피커, 아, 스피커 없어 스피커 어, 노래 커야 돼 아니야 나너다아 스피커 없어? 야 내가 무슨 <웃음> 스피커야비디오어넣는데 <웃음> <야>, 우리 <웃음> 되게 있을 갖고 오지 그래? 래 너무 작아서 신이 안 나니까 자그자 갖고 오 핸드폰 여러 개서 다 틀어줘. 아직 오랜만지 하나 둘 하나. <웃음> 안 안돼. 안 안돼. 안안 돼. 제가 볼살이 좀찐 관계로 어, 이제 또오늘또한끼 정도는 또 이제 한끼 정도는 밥을 제가 하나도 안 먹기 때문에 한끼 정도는 먹어야 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하루에 한끼만 먹으려고 합니다 아옆서는 괜찮은데 이게 앞으로 보면 살이 져보이네 인스피리 진짜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인스피리 최고예요 많이 여기다 있는지 맞아서 가지 국가인가 아닌가네. 삼이가続いてるで 가지 가나요. 산물아 던거가지나이네 가지에 가나요데네. 가지 너무 어려 너무 있었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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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대단한 노래 privilegedлом 2016년 � <hamm servir> <거둬> <proposals> <Aussie> <inch Bron revolutionary> 화중에서 아, 연 어려워 그는 날 스쳐지나 한밤소 수많은 들 야, 한번더어 해도? 어 그, 안무의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그는 스쳐지나 한밤처럼 수많은 날들만요 그는 한 번, 한 번, 한번 그런나 스쳐지나간 비처럼 주말은 나를 반복해 이거 맞냐 이거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래? 어.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아이폰이 펑이잘안되리는데 그치? 한 입술에 있어야 돼너 응. 왼발이야? 응. 어 왼발 질고요 나는 너랑 모르는 거 같은데 그 왼발이야? 아 근데 왼발인데? 그어 나는 왼발이야 여기를 이렇게 와야겠다 일왼 okay. 어, 그냥 하은그 스쳐지난 향기 럼 수많은 나들 말고 okay. Okay. 그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이 Let's run g o d b y e See you. Come over h